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5회 목요일 방송 내수중 하나 이상입니다. 어, 콜드수를 살펴봤어요. 콜드수요. 어, 이번 이차에 콜드수가 출한다면, 어, 여기, 네수 먼저 살펴보시라고, 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1 0 4 5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어, 화요일 날은 네수 중 1에서 2수 필출, 수요일 날은 넷중 하나, 목요일 날은 4중 어, 하나 이상 콜드수 <목소리> 습니다 뇌중 하나 살펴보기 전에 우선 아웃한 분석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어, 필출로 보이는 영역이 있어서 어, 알려 드리려고 자료상 필출로보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어, 29, 30, 31, 36, 37, 38, 43, 44, 45, 요 9칸이, 어, 여기가 이번 에차 필출 구간으로 잡혔어요. 어, 여기서 이 헌터 생각은 여기서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자료상 그래요. 어, 여기 한번 좋은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기서, 어, 지금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어, 이제, 어, 약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모아졌을 거라고 봐, 봐집니다. 그그 약수들 빼고서 보시면, 어, 여기 지금 대상수는 9수지만, 한눈에 이렇게 확 보일 거라고 봐져요. 어, 이 헌터도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함부로 말씀 안 드린다 그랬죠? 잘못하면 그게 오류가 나서, 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이면, 이제 각자, 이제 이렇게, 어, 이제 필출 그룹, 자, 또 약한 그룹, 이렇게 분류가 됐을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판단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 콜드 수가 출한다면, 여기, 네 수에서 먼저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먼저, 필출 삼수크럽, 로또 헌터에는, 어, 지금 현재, 그, 헌터 연구실에는 자료를 아직 안 올렸죠? 어, 오늘 저녁, 오늘 밤 중에 올려놓겠습니다. 어, 지금, 어, 더 신중을 기해서, 어, 밤중에 올려놓을 거예요. 항상 이때 되면, 어, 어, 고정수가 몇개 잡히는데, 어느 걸 올릴까, 그 고정수 중에서 어느 수를 드릴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고정수 잡은 것 중에 안 나오는 수를 올리는 경우가 이렇게 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정수 한세 4수는 지금 잡힌 것 같은데, 어, 그것도 한 번, 다시 한번더 살펴보고, 여기서 올리겠습니다. 이 헌터는 항상 파워 고정수, 로또로 살 때라면 말이죠. 로또로 살 때라면 파워 고정수, 세니수는 바꾸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올려드리는 건데 또 그게 하필이면 또안 나오는 수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콜드 대상수는 이번 2차에 이렇습니다. 1, 10, 13, 21, 25, 30, 38, 40 이렇게 둘레여섯 네, 여덟 수가 있죠. 어, 이 콜드 수도 분석하는 분마다 달라요. 이번에는 보너스 볼을 어, 출하지 않은 걸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보너스 볼로 나온 공은요. 어,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콜드 수에 더남아 있죠. 이 헌터는 콜드 수, 아, 저 보너스 볼도 출로 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어, 우리 시청하시는 분과 콜드 수가 콜드 대상 수가 서로 다를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헌터가 올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건 헌터 자료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콜드스는 헌터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네수 중, 한 수, 네수 중은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겁니다. 어, 이번 2차 마무리 잘 하셔서 모두 대방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